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 가지 방법 원망하지 말라 손해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원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만 남게 된다.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지독하게 하되 한 번으로 족하다 중요한 사실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괴로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상황을 인정하라.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라. 궁상을 부리지 말라. 궁상을 부리는 것은 적극성이 아니다. 죽겠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직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 봐야 실수만 늘어난다. 아예 이 기회에 못다한 공부에 몰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발 물러서는 여유와 느긋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신을 바로 알라. 자책이 아니라 반성을 하라. 현재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나다운 것일까? 자기가 가야 할 좌표를 분명히 찍어라. 희망을 품어라. 어떤 사람이 한여름에 냉동차에 갇혀서 사망했다. 그는 추위에 대한 공포를 유서로 남겼지만 정작 그날 밤 냉동차는 가동되지 않았다. 희망없음 혹은 질의 절망은 가장 큰 위험이다. 용기를 내라.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아무것도 없던 맨 처음을 생각하고 용기 내자.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되 의욕관리를 위해 실패담보다는 성공담을 많이 읽어라. 책 속에 길이 있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하라. 간절히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인다.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라.